쥬얼이 굶어, 뻥 굶어, 뻥 굶어, 그 굶어, 뻥 굶어, 굶어, 굶어, 굶어 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他 <t Muslim> Oh, oh, it's a junkie take. Oh, oh, oh, oh, oh, oh, o a oh, oh, oh, oh, oh, oh, t h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h, o Do 마 o u 마 o v e me? Do 찾아? u love me? Do you m